나우, 나우미와 루트의 신앙 제 57강 교회에 대하여 마지막 강설입니다. 아, 성경 본문은 루기 1장 1절로 22절인데요. 음. 그, 아주 요약을 너무 잘했대요. 그, 그, 그, <웃음> 나오미하고 루세에 대한 신앙인데요. 우리 찬송가에도 이것이 나와 있는 거죠. 지, 지난번에 저희 김홍준 목사님 그 기념 음악회에서 어, 지난 1월에 한 거죠. 1월 그 오라토리오 루디아를 우리가 몇몇 사람은 봤는데, 이 루키의 내용을 축약해서 <웃음> 그렇게 오라토리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웃음> 음, 그 루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했습니다. 사사, 그러니까 루키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 되는 거죠. 루시 다윗의 징조모가 되니까 그 이제 중간에 뭐 빠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중점모를 생각하면 에, 엘리 시대보다는 약간 그그 그 엘리 시대쯤 정도 될 때고 그앞 앞서거나 그럴 때 에, 있었던 일이다. 사사시대 여러분들이 다 사사기 봐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건져주시면 또좀 복되게 살다가 또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타락하면 주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징벌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닥치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재난 뭐 재앙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주님이 사사를 보내서 회개 저기, 축복해주는, 다시 회복해주시고, 또, 이어가, 주님의 다스림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아직 왕정이 없었지만, 사사가 마치 왕처럼 부분적으로 그렇게, 에, 쓰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그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또 전반적으로, 또, 주님 앞에 범죄한 상태가 돼가지고 아마 신명기적인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그, 사는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한 사람이 그 흉년 때그 가족들을 데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합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땅은 성소와 같은 것이거든요. 약속의 땅은 그 이제 에덴, 새 에덴과 같이 그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모든 문제를 응답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사실 가나안의 음 가나안의 축소판이성 성막이 된 성막. 성막은 하늘의 식양대로 된 것이잖아요.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된 것인데 성막의 구조와 가나안의 역과리 똑같단 그 그것이 에덴의 모산물 그러니까 하늘 하늘의 진정 하늘의 실체의 모산물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영역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 때 이제 거기 하나님께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하셨을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역을 주셨는데 그때 하고 그때 이제 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의 영역으로 가나안을 주신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만나 가지고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어려움도 겪고 했었는데 그거하고 견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 하나 안에서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된지 오늘날로 치면 그 교회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 교회 영역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어 이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또, 그,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그 영역을 떠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방 백성들한테 흉년의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의 의미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녀는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려지는 신명기적인 저주, 율법적인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 그 주님의 저주가 내리면 회계를 해야 하는 것이지 그거를 어, 면피하려고 거기서 떠나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 가서는 안 됐던 거예요. 숙련이 들어서도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갔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엘리멜렉은 엘리멜렉 그 집안은 그 고향이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김홍전 목사님 떡이 풍부한 가게라는 말도 된다 그런 표현도 그렇게 해석도 하셨어요 이 베들렘 땅은 아주 비옥하고 물길이 참 좋아서 농사가 잘 되고 곡물이 아주 흔히 많이 나서 풍년이 드는 곳입니다 그 유대 광야에서 올라와 가지고 여리고 그 여리고 지역 고그 위쪽 그러니까 예그 예루살렘 산지 그쪽 어 아래 그 아래 지역이니까요 그 아래 지역이니까 그 굉장히 여기는 물도 풍부하고 비옥한 그러니까 그 구약의 기자들이 계속 그 가난의 그 부요함 그 젖과 꿀이 흐르고, 물된 동산 같고, 막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회복하신 공간이 그새 에덴과 같은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그런, 그런 것을 맛보게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거기를 떠나게 된거예 흉년이, 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그, 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그냥, 그냥, 뭐, 시체말로 이렇게 아주 적업한 그, <웃음>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위기 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영역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갔습니다. <웃음> 원래 그, 멜렉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왕이라는 것인데,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비멜렉이라는 말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블레셋 왕들도 아비멜렉이라는 말을 썼는데, 나의 아비는 왕이시다는 거죠. <웃음> 그리고 뭐, 아이멜렉이라는 말도 하고, 엘리멜렉, 그, 음, 받고, 아이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형제는 왕이시다. 왕이다. 그런 표현인데, 아무튼, 그렇게, 유명하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토박이었었는데, 그쪽 지역에, 그, 그것을 떠나간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도,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나간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본문, 저, 20,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빌어먹으려고 나간 게 아니고 풍요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흉년 들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주 정상한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 아 영역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토 안에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긴 세대님이었고, 천국이었다. 근데 거기, 가시적으로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 흉년을 만나서 나가게 됐다. 그 부인, 나오미, 도 이름이 굉장히 좋죠. 나오미의 이름 뜻이, 그, 즐겁다. 사랑스럽다, 아주 우아하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을 때는,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짓는 건데, 아무튼, 그 사람, 그것이 아니면 또그 사람의 모양새를 보고 이름을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나오미도 굉장히, 귀, 귀부인의 그 행색을 가, 가, 하신, 한 그런 존재다. 여기 이제, 그, 아들들 둘이 이제,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요. 말론과 기련도 사실은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이게 징계로 알고 떠나야 되는데 그냥 이한 십여 년을 뭉개고 있다가 다 죽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웃음> <웃음>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특히 어떤 곳이었냐 모압 안몬은 그 로세 그두 땅에 의해서 그 세워진 종족들이잖아요 모압과 위에는 안몬이고 아래는 모압이었는데 이건 그러니까 에돔이고. 사, 저, 사해 바다, 염해 있죠. 사해 바다, 고그 아래쪽으로 에돔, 애돔, 에돔이 있고, 그 오른쪽 위로 이제 모압이 있고, 어, 조금 올라가다 그 아르논 강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 르, 느보산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그 요단강을 만나게 되는데, 왼쪽으로. 그 요단강, 그, 그러니까 사해 꼭대기, 에, 요단강 건너가 여리고에. 여리고는 아주 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거기 굉장히 거의 그 석회암 지형에 먼지 많이 날리는 그런 아주 그냥 사막과 같은 유대 광야가 그런데 이런 모래 사막 같지는 않고요 아주 석회 석회 사막이 석회 사막 근데 그 여리고에는 그 그런 속에 아주 오아시스 같은 곳그 여리고에 물 나는 게 엄청 납니다 거기 물양 여리고의 양 여리고에서 나는 물량이. 아무튼, 그 여리고 동쪽, 그, 동쪽으로 이제 그 모합인, 그 위에, 위에가 이제 암몬이었는데, 그 모합 쪽은 이렇게 이 여리고 쪽에 이게 원래 굉장히 사해 바다가 해, 해발, 해발, 해저라고 그러잖아요. 한 400m. 정도 내려가는 거니까, 200m, 400m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니까, 이게,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가자면 한참 내려가서 여리고고, 여리고에서 좀 내려가서 요단강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보면, 이쪽, 그, 지금, 이저 요르단? 지금 요르단 지역인데, 그쪽이 이렇게 산, 산세가 있고, 그, 이제 그, 그 고, 꼭대기에 이제 고원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고지대로 안 가고 약간 남쪽으로 그 옮겨간 거죠. 엘리멜레 지방 그러니까 북쪽으로 안 가고 암암몬 쪽으로 안 가고 남쪽 어, 사해 그 동쪽으로 있는 그러니까 요단 여리고 요단강 동 건너편 어, 동편. 로 가서 조금 내려오는 곳, 거기가 이제 모합 모압, 모압 땅이 됩니다. 그쪽으로 이제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두 아들도. 어 예, 한 십여 년 지나서 죽게 되는데 아무튼 그 모압 지방은 그 암몬 지방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해서 알지만 그 밀곰이나 그모수신 몰록 몰록신하고 같은데요 그것은 그 이게 소 머리 형상에다가 사람 몸통아리 그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어 신들은 인신 제사를 받는 신들이었어요 인신 제사. 자식들을, 그, 저, 불에, 불로 구워가지고, 어떻게, 몸,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보면 완전히 그 아주, 그, 우상, 소굴이죠. 우상의 소굴. 어, 그, 그 나라는 우상이 세워나가는 그 나라고, 우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우상, 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그 우상에 잡힌 사람들은 뭐 오늘 누구 저기 누를 만나야 되고 오늘 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물어봐요. 무당들한테 물어보고 우상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그냥 처음에는 그 우상들은 좀 주는 것 같이, 그 아주 그 귀신같이 이제 알고, 그 속을 알고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주고, 나중에는 그 인생을 다 탈취해 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탈취해 가요. 인생을 그 아주 하나님은 쳐다도 못 보게 하고, 철저히 자기 말만 듣게 한다. 그 우상들이 그래요. 그 그리고 아주 이제 우상도 조금 이제 하나님이. 그, 뭐, 능력 주신 그런 천사들이 타락해서 만든 그런, 그, 귀신들에 의해서 생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누가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믿을 수 있는 내용들, 믿기를 아, 저, 저 주면 얼마든지 걸릴 만한 것들을 이렇게 주고 그러고 아주 다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개인 뿐만이 아니고, 과정 뿐만이 아니고, 나라가 이제 그 완전히 우상의 나라면, 완전히 그 자식을 갖다 바칠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면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그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그렇게 해야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해야 그 자기네들이 그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곳을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세상 문화 속에, 철저히 세상에 갇혀있는 문화 속으로 그냥 좋다고 하고 간 거예요. 거기 뭐살 것이 있나. 하고. 옛날에 왜, 그, 로시, 시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목자들 간에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우물 가지고 다퉜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길을 선택할 권을 줬는데, 롯이 간게그 꼭, 그 저기 이쪽 소돔 고무라가 아주 굉장히 에덴과 같이 좋아 보이는 그런 쪽으로 가서, 그니까 러그 완전히 그 우상에다가 남색에다가 뭐, 각색 정욕의 종로를 사는 그런 곳으로 가서, 그 얼마나, 그 불신, 불신 자식들하고 혼인하고, 불신 사회들 없고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겨우 살아나왔지. 하나님의 심판.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죽을 뻔 했는데, 물론 로스 의인이긴 하지만, 그, 그, 아무튼, 부끄러운불 속에서 구원받는 듯한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와 살았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걸 쳐다보다 그 미련이 남아서 나오다. 소극 기둥이 되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무서운 곳이다 우상의 문화,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게그 하나님의 문화 그 사람들 다 먹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거에 아주 매여 있는 문화, 쾌락의 문화 이 그런 곳으로 간거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일곱 족속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 우상의 문화가 그렇게 해악을 끼치니까 그랬던 거예요. 사실, 그 가나안 칠 족속뿐만이 아니고, 모그 요단 동편의 그 모합이나 안문, 이쪽 지역도 다 우상의 속을 들이니까. 그런데, 그,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도 맺지 말고, 계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런데 그곳으로 간 거잖아요. 그냥, 그, 이름도 그럴듯하고, 뭐, 아주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 흉년 만났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국가, 이스라엘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전체 공동체로서의 그 나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보겠다고 나가는 거지. 결국, 결국 그래서 이제 어떤 연유로, 구체적으로 게 성경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엘리멜렉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 그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된 거예요. <웃음> 아무튼 이방 우상은 절대 아니 나는 뭐 얼마든지 가도 내가 감당할 만하다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 문화에 가보세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냥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그냥 세상 문화에 젖어버리면 거기 절대 못빠져나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내시지 않으면, 그리고 본인이 특별하게 결단해서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지 않으면, 거기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이에요. 아무튼, 이게 우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가지고, 우상을 다 척결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아가지고, 그 요시아 왕 때, 우리가 요시아 왕그 봤잖아요. 요시아 왕 때, 그때, 그 개혁을 했었는데, 솔로몬 때막 그런 걸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나중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 어떻게 좀 유지하고 누려보려고 하, 그 결혼정책,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정책을 펴가지고, 열광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살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제이 나라 안에 각종 우상을 끌어들여가지고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 그 우상 숭배와 그 우상숭배와 각색 정욕이에요. 그딱두 가지.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우상 숭배하고 각색 정욕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색 정욕의 종로를 타니까 이웃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아들, 과부들 그돌 절대 돌보지 않죠. 절대 자기 자기 행복해야 되니까 절대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어쨌든 이게 그게, 그게 우리가 시드기야 지금 이제 예레미야 그, 그 우리가 정도 갈 때도 다 봤지만 시드기야 때 그. 하나니아 같은 그런 인물이 말이죠. 그, 예레미야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죽어버려요. 근데도, 거기, 저기, 거기서 못, 못 태어나. 그리고 살 길을 분명히 줬는데도, 항복하면 산다고. 근데도 안 죽을 것 같지. 거기에 이제 거짓선자들이, 이제 뭐, 거짓 목자들이 물론 많이 있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눈이 가두어져가지고, 어떻게든지 마기 전까지는, 죽, 죽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 다 털리기 전까지. 그렇게 예레미아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참, 스스로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네, 나오미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그 신앙을, 그, 이제, 루시 보고 가마를 받아서 따라오게 된것 아닙니까? 그, 이제, 여기, 10절에 보면, 오르바하고, 루시 같이 이제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물리치는데, 그둘 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이제 16절에 보면 룬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백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오르반은. 철저히, 그러니까, 나오미가 굉장히 사람 좋은 사람이 좋은 인간적으로도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며느리들 아주 따뜻하게 사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사랑에, 뭔, 저,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오르바도 따라왔는데, 그, 이제, 이제 딱 분기점에서 나를 따라와 봐야 돼. 힘없는 나. 나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나인데, 어, 그러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그, 오르반는간 거죠. 그, 그냥 간게 아니고 그 신에게 가는 거다 그니까, 러 당시에 그 이스라엘 영역과 이스라엘 영역이 아닌 곳하고는 완전 천국하고 지옥의 관계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루스는 그게, 아, 그, 자기는 아무 볼 곳이 없는 그 늙은 나옴이 그, 신앙과 그 백성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오르반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왔다가 가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왔다가 가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 라오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루세 신앙이 어떠했는지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